리 안녕하세요. 저는 예고르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아세요? 네, 우리는 지금 상트 피츠를 부르 위해서 300 떨어진 러시아 소도시의 스코브에 왔어요. 그 뒤에 있는 그스코브의 완전 옛날 여세가 벌써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부경이 보여줄까요? 네, 저랑 같이 갑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남서쪽에는 옛날 러시아 도시 스코브에 왔어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영해 오면 여기에서도 러시아 고대 건축물를 볼, 많이 볼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 스코브에 대한 약간 역사와 부경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여행하러 떠나볼까요? 먼저 흥미로운 여사적인 사실을 알려줄까요? 러시아 서구의 9세기에 세워진 도시들이 참 많아요. 돌긴 광장에 있는 크렘린처럼 다른 도시에도 많은 크렘린 군이 있어요. 여기에서 스코어 에는 요새가 크렘린하고 해요. 모스크바 크렘린 위에도 또 다른 러시아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크렘린이 있어요. 네 보통 러시아 의날 도시들은 강근초에 위치했어요. 왜냐면 강인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역고 중 하나였어요. 강이 뿌스코브의 도시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뿌스코브가 반성했는데큰 힘이 됐어요. 여기서 절 보지 않았는데, 근데 강이 바로 이벽 뒤에 있어요. 여기에서 입구가 왜 이렇게 넓지 않은지 아세요? 이날에 여기에서 족군이 오면 여기에서 족군이 오면 바로 저기에서 숨어있는 군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뛰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족군이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어 들어가는 중에 저기에서 높은 곳에서 다른 군인들이 아래로 도를 볼 거예요. <목소리> 러시아 개호가좀 많죠. 러시아 어디든지 개화가 제일 높은 그리고 도시에 중심에 위치하는 곳에 있어요. 여기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면 하나님의또 카카온 시켜지고어요 여기에 자서 힙합이 그 외가 바로 요새 중심에 위치해있어요. 스코도시는 <목소리도> 세운지 1 1년 됐어요. 도시의 인구는 약 2만 명이요전삼0부터전오백년까지스코는 스코비 독립 건국하게 수도원이 위치해있어요 그리에도 옛날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이교도가 많이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는 러시아인 지금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우크라나인들과 빌라루스인들과 포함해요. 러시아인들 중에 비잔티움 종교를 조용 받아들이고 콘스탄틴 노블에 가서 사례를 최저해 인물을 올가 대공비였어요. 그리고 스코프토시에서 올가 황제 최저 크리스티인이었어요 저쪽으로 보면 작은 개회가 바로 올가 교회라고 해요. 왜냐면 올가 황체는 스코브에서 황체 몇년 동안 이었습니다. <목소리> Веяны Пушкина, т 이거 푸시킨의 인도했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분이 바로 푸시킨의 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배어소수 없는 것은 스코브 근처에 있는 푸시킨의 묘입니다. 방태 혁명 당시에 푸시킨은 정말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러시아 황제 에게 사형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황제는 푸시킨의 친구 4명을 사형시켰어요. 푸시킨 미카일스카라고 하는 시골로 유배로 보내지게 됐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안 멀어요. 그 백... 10킬로미터 정도 위치에요. <목소리> 상트에 가본적이 있는 분들은 상트의 도시 중심에 있는 거리를 이름이 잘 아시죠? 바로 넵스키라고 해요. 넵스키 누구의 소인지 아세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르 넵스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 이곳에 스코브 근처에 있는 추드 호수에서 스웨덴 콘딜리 과 지금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 지금 뒤에 있는 동상이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동상이에요. 네, 이 동상에 보면 제일 큰 인물인 알렉산드르 네브스키예요. 여기서 큰 초에는 추디 호수에서 일어난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전투가 러시아말로 레도바예 바보예시라고 해요. 한국말로 한국 오른호수 전투라는 뜻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탁월한 집을 하지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퇴닝은 요새가 스코브 크렘린이라고 해요. 이스코브 크렘린 앞에 러시가 начинается здесь 이런 표시가 벌써 있죠. 그리고 이 표시가 한국말로 러시아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스코브 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다시 상태로 들어가요. 오늘은 이만 끝. 나중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을 좋좋하하면꼭라 이, 크버튼 눌러주세요. 파 이, 안녕.